아희는 지금 어디 가는거예요 어, 지금 승은 그 고수 명희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과목의 명희님을 만나러 가세요? 어, 제가 알기로는 하지정생님의 명희를 만나러 가는데요 저도 모델일 하다보니까 진짜 많이 서있거든요 루에 최소 3 4시간은 서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하지정의명희 만나러 명희님을 만나서 저의 궁금증,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다 파헤치러 가겠습니다. 안지현이 아이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? 네, 안지현이 아이 출동! <웃음> 출동 출동! 알겠습니다. 네. 갑시다! 고고! 잘하셨습니다.